안해. <웃음> 어? 양차에 들어갔고 하나하나 사이즈도 실감가. 아,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이네. 기계 뒤에서 조금만 처져 버려서 마늘을 누워 버리면 무게 세 배, 그 이상 작업이 힘들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즘같이 인건비 많이 비싸고 사람 구하기 힘들 때두 명이 있으면 남자들 열 명이 버틸 정도의.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포어가게 되면 저렇게 잘 틀리는데 이게 털어놓고 난 다음에는 비닐 벗기는 게 저렇게 힘듭니다 떨어지지도 안하고 아무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 오늘 10년 노하우를 다 <웃음> 전국에 다 퍼지게 되겠습니다 <웃음> 여러분이 마늘을 사신다면 어떤 마늘을 사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쪽이겠죠. 자, 이 마늘이 먼저 심었을까요? 이 마늘이 먼저 심었을까요? 요 마늘이 한달 전에 심었던 거고, 요게한달 후에 심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늦게 심은 게 이렇게 더잘 됐을까요? 언제 심으신 거예요? 어, 10월 27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3일 동안 심은 거거든요. 네. 늦게 심으신 거 아니에요? 좀 많이 늦죠. 양파 다른 분들 양파 한참 심고 있을 때 저희 마늘을 심었으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늦게 심으신 거예요? 조금 날씨를 개이게 낼수 있게끔 이제 겨울 다가오기 전에 이제 최대한 키워서 부지포 심운 다음에 다시 또봄 되면 또잘 살릴 수 있는 이제 경험 한 4년차, 5년차 되네요. 5년 정도 해보니까 수업료 많이 냈죠? 많이 죽여도 보고. 어. <웃음> 하나, 둘, 셋. 6엽기대, 6님 났네, 지금요. 이 시기에 6 나는 게 늦게 심은 거에 비해서 어때요? 지금 보통 6님, 7님 뭐 많이 나신 분들은 뭐 9월 달에 심으신 분들은 그 이상도 나가지고 있는데 지금 10월 27일, 8일 그때 심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새가 잘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밖에 안된 거예요? 이제 한달 됐죠. 한달 조금 덜 됐죠 아직 여기에다가 연면 살포를 요소라든지 질소질을 연면 살포를 많이 하면 잎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잎을 많이 키워서 좋은 것보다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뿌리를 키우는 거죠 요소를 왜안 쓰세요? 남들이 요소만 쓰는데 줄기와 잎과 모든 이 세포를 갖다가 급성장시키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보기에는 좋은데 힘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크게 해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우짤라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병에 또 약하고. 이게 부직포군요. 네, 예, 이게 부직포입니다. 한겨울에 12월달 들어서 이제 서리가 강하게 내렸었을 때 이제 부직포 위에 보면은 아침에 오면은 여기 위에가 만지면 사각사각 할 정도로 얼음이 얼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땅바닥 노지에 손가락을 넣으면 여기가 돌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부직포를 씌우게 되면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6도 정도 되면은 살짝 얼고 5도까지는 이 부직포 핀을 뽑고 속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 넣으면 이 비닐한 흙이 얼지를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장애를 훨씬 덜 받고 계속 한낮에 햇빛이 나면 안에 온도 자체가 바깥 온도랑 5도, 6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낮에는 뿌리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봄 되면 일찍 심은 분들보다 이게 부지풀탁 벗기는 순간 전부 다 감탄을 절로 합니다. 이렇게. 우와, 이렇게. 야, 그렇게 늦게 심은 마늘이 저렇게 좋아? 이럴 정도로. 구직포의 힘이 대단합니다 우와. SM팜 슈퍼츄비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예?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슈퍼츄비가 드디어 나왔는데 어, 하야네 속이 네. 하얀네요 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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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싸움이죠. <웃음> 실뿌린 <뿌리는> 다 떨어지고. <웃음> 실뿌린 얘기 <여기> 다 했죠. <웃음> 실뿌리고 다 떨어지고 이거. 마늘이야 알로에야. <웃음> 네. 이제 구가 막성되고 있는 시기에요 네, 식이네요. 이제 밑에 자체가 이제 동그랗게 알이 차면서 이제 음. 안에서 조금씩 마늘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음. 대공 굵기에 따라서 마늘 구 사이즈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 대공이 굵으면 굵을수록 밑에 마늘 자체가 성장을 많이 해서 굵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그 추비를 줘가지고 네. 마늘 상태를 더 좋게 만들겠네요. 그렇죠,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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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씁니다 칼슘 제품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그리고 고토가 4.5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광합성도 잘하고 입도 두툼하게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아닙니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웃음> 비료를 마늘 위에 이렇게 주게 되면 입 사이사이 줄기 사이사이에 일반 비료가 끼게 되겠죠 수용성을 사용하면 좋은 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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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 뻥이 생긴다든지 벌마늘이 생긴다든지 그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슈퍼엔케 같은 경우에는 100%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분에 그냥 공기 중에 습만 많아도 비료가 다 녹아 버리기 때문에 어이 마늘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현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동해 입은 자리 밑에 보면은 마사, 모래 이렇게 그 수분 유지가 잘안 되는 밭들이 동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올해.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리들은 동해 피해가 훨씬 덜한데 습페이블 정도로 비닐 씌운 다음에 그 한파가 오기 전에 물을 확뻑 퍼야 된다는 말이 그때 안 퍼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들은 얼어 죽는다 하지만 절대로 안 얼어 죽습니다 물이 많아야 안 얼어 죽습니다 왜요? 그 표면이 얼어서 얼음층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까지 냉기가 서리가 온다든지 냉기가 땅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속에 있는 흙들은 얼지는 않거든요 어. 근데 이게 수분이 없이 다 말라 있어버리게 되면 훨씬 더 깊이까지 냉이 파고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뿌리 끝이 얼어버리면 뿌리 끝이 열어버리게 되면은 냉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미리 마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거지기 전한 4월 중순이나 고산간쯤에 중간 배를 잘라 줍니다. 대고대고대고대고아 여기 무 차가 뜨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국을 <웃음> 통일하기 위해서. <웃음> 들었습니다 <웃음> 아 이거 쟤보, 쟤보 쟤보 그러더만 네 여기 쟤보입니다 쟤보 뭘, 뭘 쟤요? 쟤기는? 비닐을 쟨다고 쟤보라고 지었습니다 이러면 쟤보를 어디에 쟤보나요? 제일 중앙에 네개네개 사이 중앙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음. 자 보시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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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와우! 아. <웃음> <야>. 진짜 대박이다 <웃음> 다른 사람 캘때대로 이만한게 잘 없는데 아, 그랬어요, 네. 아직 멀었잖아 아직 멀었어요 한달 남았지, <웃음> 남았지? 이번달 응. 지나고 6월 초 되면 6월 한 5일 정도, 3일 정도 되면 캐죠 수학식 들어가죠 아, 수학식은 다 돼가네? 이제 한 보름 20일. 정도?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20일 예. 연어가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사무실에. <웃음> 딴데갈 거면 일로 예. 와야 돼. 예. 뿌리가 정말 좋죠? 예, 대박이네. 대박이네. 좀더다 끊어줬네. 예. <웃음> 진짜 너무 좋습다 <가뿐이다. 웃음> 제가 그 비료를 처음 만들 때도 이거를 팔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밭에 내가 쓰려고 만들었는 그러니까 에, 비료거든 여기 여기 여기 지금 전 여기가 s m 팜 밑비료 름비 넣고 슈퍼추비로 관리해서 이렇게 지금 다 만든 거죠 요거 요거 처음에 바짝만 하고 비료 뿌리는 거 영상 하고 다 있거든요 주황색 요 색깔 나는 게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천천히 봄 되고 그때쯤 되면 이게 터져서 많이 나오거든요 어. 박가리를 두께를 어떻게 한뼘 정도 했었을 때 같으면 여기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쟁기를 노타리를 또 치고 깊게 해가지고 한이 정도? 이 정도의 박가리를 하거든요 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 위에 깔렸을 때는 많아 보이지만 이 비료들이 이 정도 두께에 다 들어갔다고 아. 생각을 하시게 되면 섞어지니까 네, 섞어져서 한다 그러면 뭐. 노타이저 치고 마지막에 망 따고 마늘 심을 때 찾으려고 찾아보면 잘 없습니다. 너무 한 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이 밭이 3번 종구입니다. 3번 제일 작은 종구. 제일 작은 종구 여기 제일 먼저 심은 거예요. 종구가 제일 작은 <웃음> 거? 네, 제일 작은 거. 작은 거를 먼저 심고 큰 거를 마지막에 심거든요. 이그 밭이... 아, 종구를 그만... 아, 선별을 하죠, 선별기로. 선별을... 선별기로 해서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대학생하고 같이 있으면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분리로 해서 크기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심고큰 거는 큰 거대로 또 심어주고. 보자 나 마늘 뿌리 이게 좋은 거첨 받. <놀람> <웃음> 나는 이게 저 당길 때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얘 <웃음> <웃음> <웃음> 수입 비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료를 다 써보고 농가, 농사 질때 내농사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그 포인트들을 제가 넣고 빼고 추가시킬 건 최대한 추가시켜가지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그 비료 가지고 내농사 잘 되는 게 최고 첫 번째 목표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여기로 흡수해 물이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밭이 골고루 수분이 퍼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수확할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잘라서 벗기려그러면그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약간 어릴 때 대가 서 있는 상태에서 시간 있을 때 그때 미리 잘라주게 되시면 이중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닐이 땅에 안 쳐지고 그냥 기계에서 나오자마자 흔들어주면 최고 쉽게 마늘이 빠집니다 지금 약간만 쳐져 버리니까 마늘이 누우니까 마늘 터는 시간이 대가 걸리죠 앞쪽 번너편 친구처럼 바짝 기계에 붙어서 비닐이 들려 있는 상태에서 털어 주게 되면 흔드는 횟수도 훨씬 적고 훨씬 빨리 이렇게 마늘이 빠지고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계 뒤에서 조금만 처져 버려서 마늘이 누워 버리면 두 배, 세배 그 이상 작업이 힘들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즘도 인건비 많이 비싸고 사람 구하기 힘들 때. 두명이 있으면 남자들 열 명이 벗길 정도의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붙어가게 되면 저렇게 잘 틀리는데 이게 털어놓고 난 다음에는 비닐 벗기는 게 저렇게 힘듭니다 떨어지지도 안하고 음. 바로 기계 뒤에 붙어가지고 저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어. 열 명이서 할 일을 두 명이서 할수 있다고 볼수 있죠 음. 근데 멈춘 거구나 지금 <웃음> 잠깐 멈춘 거야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아. 네, 기다려서 바로 뒤에서 따라서 마늘이 저렇게 틀려서 줄기 위로 비닐이 올라왔을 때한두 번만 흔들어주면 마늘 무게 때문에 밑으로 쏙 빠지게 되는데 저게 누워버리면 이제 일이 두배세배로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아무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 오늘 10년 노하우를 다 전국에 다 퍼지게 되겠습니다 농민들 마, 마늘 시세도 없고 많이 힘드신데 좋은 방법, 좋은 거 있으면 소선없이 다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아, 멋지다! <웃음> 멋지다! <웃음> <멋진다. 웃음>